사도행전 강의 45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와 교회의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네 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어, 살피면서 이제 지금 본문의 때가 어, 어, 어느 때인가 그리고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또 그가 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택해서 어, 죽이려고 했는가 그리고 야고보는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당했고 어, <웃음> 그, 그 일을 수용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웃음> 그, 누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것은 그 높이 되신 주님께서 약, 높이 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내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일대로 어, 역사가 섭리되어 전개해 나간, 해, 나간다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써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일은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전체로 성신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다 들여가지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의 옛사람의 그 인도를 그 받지 아니하고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경영에 자신을 드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 교권이나 자기 자기 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내세워서 교회를 지배한다거나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본을 보이신 대로 사도들도 그 일에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사실은 순차적으로 주의 제자들이 알고 그 일에 자신들을 다 들여간 모습이 있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스테반의 박해 처음 1차 종교적 박해를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실 때 굉장히 역설적으로 어 주의 나라의 전진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안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제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사마리아, 온유대와 사마리아에 계속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이제 성신을 받고 충만해지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 사도 바울이 뭐, 당신은 사울이지만, 사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그 다음에는 이제 고넬료 사건이 있었고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방인, 그 로마, 그, 군대 그 백부장으로서 그 주님의 경륜을 알고, 어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그 경영의 사실을 잘 알고 자신을 들여가기를 원했죠. 그, 그, 계층적인 사회 속에서 결코 그 수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에 관심을 갖고 사도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방인 중에서 첫그 인물이 그렇게 그. 이방인 가정 중에서 첫 가정이 그렇게 저희 주님의 백성들로서 부름을 받았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서지는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는 일.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고 이제 사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복할 때 저들에게 성신이 임해가지고 그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이방인 교회가 아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관심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제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 그런 사실들이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보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그것이 이제 글라우디오 4년에서 8년 사이에 그 일이 성취됐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 9장, 아, 저 이제, 11장, 그, 11장 그 26절과 7절 사이에 사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가 그 주후 41년에서 44년 사이에 통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기근이 온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글라우디오도 사실 주 41년에 로마 황제로, 어, 4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그, 그, 등극되면서 해롯 아, 아그리파도 이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웃음> 아무튼, 어, 그, 그 사이에 어, 이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즈음에 그 야고보가 이제 헤롯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아주 기회주의자였잖아요 로마의 아부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아첨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해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그 대해서 이제 해야하려고 작정을 한거죠 항상 다수파에 붙어갖고 소수파를 압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전에는 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뭐 요한은 그. 요한과 제 야고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 달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고게해서 그런 욕심을 부렸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약속하신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저가 <웃음> 이제 기, 기꺼이 그는론일에 본위 됐습니다. 이게 이게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전진하고 확장되어 나오면서 성장한 것은 이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 물론 그리스도의 피에 영향을 받은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코 이전에는 이제 죽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주,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두려워서 어, 무서워하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성신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꺼이 앞장서서 죽는 일을 감내한 것이 그 그것이 이제 교회의 굉장한 본이 되죠 Okay. 그, 그런 역사는 계속 교회 역사 속에서 아,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쓴그 그 기도, 드 브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 그 영국에서, 그 기도, 드 브레 당시에 영국에서 네덜 란드의그 복음을 전하러 온 개혁 복음을 전하러 온 자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살펴봤는데 그그 그 일이 교회에 큰 힘이 돼서 아 이제 교 교우들이 더큰 자극을 받았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이런 역사적 그런. 선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기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그 선교사들이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 흘리면서 우리가 토대 위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야고보는 성신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시기 전에 깨우쳐 주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제 번성, 어, 뭐 번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받을 만하고 더 어, 비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면 오히려 그게 이제 큰 주님의 나라에 그, 힘이 돼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전진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 야구보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면서도, 어,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본을 또 따르게 된 거죠. 주님의 본이나 스테반의 본을 보면, 야고보는 사도우니까, 스테바는 뭐 집사인데도 그랬는데 주님의 본을 쫓아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그런 태도로 기꺼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가 성신이 어떻게 충만했는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 사건 뒤에 4장 사건 뒤에 쭉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다 성신 충만한 사람들 사도들이 성신 충만한 가운데 그 구속사의 진전에 귀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 성신 충만해서 기꺼이 어, 그 일을 감내한거죠 사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유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만한 가시 하나 찔려도 참지 못하고 온 자기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성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그 압죄를 받으면서도 요동치 않고 했단 말이에요. 감내하고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그 구제와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그 구제와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투옥이 되는 사건 그리고 또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헤로다 아, 아그리빠는 자신이 야고보를 죽인 일에 대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더욱 힘을 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죄의 속성상 더욱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편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또 다른 이들을 죽이려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조의 옛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베드로를 사로잡아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처음 시도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그 내부의 사람은 바, 베드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울이 아주 또그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헤롯 아, 아그립바는 그를 죽이고자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월절.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 14일이 이제 유월절인데유월절 지나고, 다음날부터 한 주간의 절기, 15일부터 그러니까 21일까지 한 주간의 절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이제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다. 출애굽출애굽때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급히 나오는 것 때문에 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아,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하며 성화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1년에세 차례 올라가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차례 올라갑니다. 남자 이스라엘 남자라면 어디에 있든지간에 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야될 책임이 있는 거죠 율법을 쫓아서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뭐한달그 거기 두 번째까지가 기간이 짧으니까 오히려 아주 그것까지 지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에 대해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 절기에 사람이 많이 모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오게 가두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단 잡아놓은 거죠. 잡아서. 그리고 이제 군사 내식, 네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습니다. 밤낮을 4등분하여 각각 3시간씩 철저한 경비를 서도록 했습니다. 로마력은 그 지금의 24시간과 똑같습니다. 로마력 근데 유대력은 달라요. 낮에는 그,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으로 치고, 밤에는 3경으로 나눠어요 3경. 3경.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의 그 시간은 밤을 4경으로 또 나눕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실 공간보금서는 그 유대력을 따른 것이고, 그 요한보금서는 그 로마력을 따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사실 베드로는 이미 그두 번이나 그렇게 옥에 갇힌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헤롯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양옆에 군사를 세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그렇게 나와있지요. 아주, 잡아내려고 한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그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 잤다고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세상, 국가의 정권을 잡은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어, 봐야 합니다. 세상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 국가는 은혜의 왕국을 보존하고 발전해 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세워, 어, 나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서 13장에도, 어,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들은 율법, 양, 양심에 새겨진 그 율법에 따라서 선을 그 상, 상주고, 악한 것을 포라는 그런, 외형적으로 그런 책임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자기들은 악할지라도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머리는 물론 그리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권세 잡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8절까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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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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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 속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런무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는아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매네,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게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바르시이라는 말이 복수인데, 우라는 게 이제, 둘이라는 뜻이에요. 두, 둘로 나뉘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이 기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어,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워지고, 어떤 일 때문에 폐위가 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세상 역사, 가들이나 정치가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민중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무슨 역사가 그렇게 진전되고 발전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물론 일반 그런 통치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왕을 세울 자를 세우고 폐위할 자를 폐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일반 나라의 왕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권능의 왕국의 왕국에 속한 존재로서 은혜의 왕국이 전진하는 일에 돕는 자로서 어떻게든지 지, 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권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그 이제 돈 많게 하고 지위를 주고 또 똑똑하게 하시는 것은 다 그들을 그들이 그 그런 하나님의 그배그 그 배경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데 도우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배불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권세를 영원히 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다니엘들을 보면 그 세상 나라의 왕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나와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또 권세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며 없란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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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분명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웃음> 이상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국가의 권세자들은 철저하게 공의를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은혜의 왕국이 잘 보존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함을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그들의 양심에서부터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는 심판이 내려질 때도 있고, 그것이 피하여진다면 이제 궁극적인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보조는 커녕, 자기 나라, 자기 자신의 권세를 공고하기 위해,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을 회방하고 박해하며, 그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습니다. 주어진 칼의 권세를 아주 그릇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이 득세하도록 정치를 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자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을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 이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약한 거죠. 루터가 그걸 분명히 지적했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게 가르쳐야 된다. 개혁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뭐 착하고 때가 덜 묻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선하다고 보고 대우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 입장이면, 그, 철저히 인간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나, 그, 뭐, 잘 모르는 자들조차도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의를 시켜야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위에 있는 권세들을 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악하더라도. 주님이,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근데 뭐 요즘은 뭐 조금만 수틀리면 뭐 이제 다 욕하고 발로 밟아버리고 하죠. 자기네들 기분에 맞지 않으면. 발로 밟고 욕하고 별짓을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거고. 또, 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 이게 신자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 악한 거죠. 신자는 그리도의 언어를 써야 되고, 중생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행보해야 돼. 내가 못 쫓아가면 겸비하게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본인 믿음이 없으면서 쳐낼 건다 쳐내버리고 이런,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 기존의 질서도 다 무시하고 함부로 아무튼 이 헤롯은 참 국가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 왕국이 전진하는데 기여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기꺼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또 로마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현세적 권세를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웃음> 적어도 명목상이나마 저 자신이 유대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의 이런 악행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2장 말미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으로 죽게 되죠. 충이 먹어 죽게 되잖아요.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아이고 여기 신이 여기 있다고 그 하는데, 거기, 나가 신이 아니라고, 절대 내가, 바울, 바울처럼은 못해도 내가 신이 아니라고 소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 그거 즐겼죠, 자기가. 즐기니깐 주님이 죽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 하나님이 높이신 걸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동물적 의지만 남아. 그러니까, 이게, 신, 저, 이게 불신자들이라도 그 관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양심에 따르게 하면 거기에 따라야지, 그걸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일을 하면 동물적 의지만 남아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양육강식처럼. 예,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 다 밟아 죽이려고 하고요. 예. 아주 못되게. 하는. 예. 그누부한네살이 그런 일을 경험한 사,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도왕은 그런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가 저를 신으로 여기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악이 악이 점점 배가 되는 거죠. 아? 아기 배가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짓 하다가 나중에 자기 신처럼 먹여주니까 좋아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헤롯의 아기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자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대자들의 태도와 한몸된 자들의 태도가 너무도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참 이게 이런 구체적인 본이 있는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아까 뭐 저기 비도트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종교개혁시대에, 그, 그, 토마스 민그 제세레파들의 세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식으로 예 대항을 했어요. 일부 다초대도막다 수용을 하고, 남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수용을 하고, 그러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여기저기 민스터에 새 예루살 렘아니 스트라스부르의 새 예루살렘이 여기 그 하나님이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거라고 이런 헛된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군대하고 로마 케토리 군대하고 싸웠 싸웠어요. 결국 그 1533년에서 35년 사이에 미스터를 잠시 장악했었는데 결국 다그 전쟁 통에 죽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제, 기도드브레 같은 사람은 대항하지 않고, 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써가지고, 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제세례파와 같이 그렇게 정부에 저항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편지로 써서 던져주지 않아요? 그 담장 안에? 그, 펠리페, 그, 그, 이세의 그, 신하의 그 담장, 집 담장 안에다 넣는 일을 했어요. 그러게 하고 결국, 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기꺼이 나중에 잡혀서. <웃음> 아무튼, 교회는 교회는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죠. 적대자들의 태도와 주님과 하나, 하나 된 자들의 태도가 너무도 다릅니다. 교회는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결코 후퇴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확장되고 장성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저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했는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언약의 하나님을 지향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신앙의 기초원리입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려운 때 이는 언약을 기초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를 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간혹 언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풍염식이나 일반적인 독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주권과 언약의 경륜을 기억하면서 조건 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낮음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독백처럼 혼자 중얼거리고 많은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응답이 돼도 그만, 안돼도 그냥 기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벽창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태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각양의 공고하고 힘든 멍해를 지고 있는 자들이 그 약속에 성취하러 오신 주님께 나와 그 처분을 바라고 구하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무조건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맞물려서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대로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또, 또 하나님의 때 그게 맞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어,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후회 되기도 하고 성취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기도했음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교회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것을 그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마 이런 것을 목표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큰 그림, 내가 이제 큰 그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큰 그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지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문제 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에? 형통하게 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전되고 주의, 주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고 성장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 거죠. 이게 큰 그림을 내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기도예요. 성신께서 그를 깨우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웃음>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런 그런 자세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아주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의 추록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이 다 알아서 저 빼주시겠지 천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니까 지체된 자의 투옥을 가슴 아파하면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야곱의, 야곱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더욱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처럼 그렇게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그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한 과부가 나와서 아주 간절히 그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의 원안이라는 것은 그 결코 상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그그 그 그런 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뭐 그걸 신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병 들고 자기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뭐 취업이 잘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그런 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닌 것. 주님은 더큰 경륜을 내다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불안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연약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다고 가만히 맹놓고 있는게 아니라 장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사랑을 기초해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불의의 한 일에 대해 정, 바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짐승과 동일합니다. 이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에 뭐, 아, 알아서,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주님의 은혜만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안 쓰시죠.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게, 그, 뭐, 김홍준 목사님은 휴지를 짓는 일도 그것도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를 알고 할때그 일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구제하고 해도, 자신을 죽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그건 다 종교 노름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때 그냥 내 코가 속자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되니까 이병좀 낫게 해주고 내가 가난하게 된거좀 부여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뚝 서지 못하는데 나좀 어떻게 세워주셔갖고 하나님의 이름도 내고 내 이름도 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태도로 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다 돌아가는 그뭐열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자기네 그 소규의 목적을 성취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소규의 목적이 뭔지 알고 구한 사람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항상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불신 세력들은 자기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제 그건 옛사람이고요 새사람으로서는 철저히 죽게 속한 자로서 생각하고 행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밥 안먹고 농송하면 주님이 더 들어주십니까 오히려 징계의 응답이 있죠 사울, 사울 왕을 구할 때 사울을 허락한 것처럼 징계의 응답이 있고 또 광야에서 뭐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그 만나 매출하게 매출하게 내려서 그이 사이에 껴 있을 때 죽고 말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징계의 응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일과 일과 연관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교회 백성들이 그런 태도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닥친 일들을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앞날을 위한 기도는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현실적인 위기의 타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인 보편의 교회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저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그리도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걸 목표로 하셨는가 그거를 알고 기도한 거죠 간절히 합심해서 주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함께 기도해야 할걸 말씀했죠 그래서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신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 그리토 안에서의 우리라는 생각을 알게 하시고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기가 위기적 상황이면 그냥 몇 사람만 나와서 뭐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합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지금 하도 이제 기존의 교회가 통성 기도니 주여 칠창 삼창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주여 칠창 해가면서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 왜곡됐기 때문에 그 합심 기도를 우리가 자제하는 건데 그렇다고 합신 기도를 안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성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에 무슨 일 교회 일이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꺼이 죽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어, 뒤따라와서 죽는 일을 앞장서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덜란드의 얘기를 또 하면 그,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네덜란드인들 개혁교회인들이 칼빈주의자들이 10만명이 십만 10만 요 어마어마하게 요 그래도 뭐 절대 비굴하게 누추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들은 <웃음> 사실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교회의 한지체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토를 머리로 둔한 몸으로서 그 보편교회 장례의 완성을 내다보며 그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정상한거죠. 바울이 그런 기도의 예를 잘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때 이게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가 3장 13절로 21절 여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해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토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사랑을하아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옥중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이 신자들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면 얼마나 참 복이 되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우리의 주안에서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토로말미암마 성신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진짜 구할 것을 구하는 합심으로 간절히 하물며 교회가 기도할 때는 이런 동질의 신앙을 소유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의식을 함께하고 기도하는데 나만 아무 생각이 없다든지 자기 방식대로 독립적으로 기도해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본상의 사회적인 특성을 모르는 아주 독단이고 교만입니다. 뭐 이제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그 자기 그 속이 비틀리면 안해버려요. 아, 믿음이 없다는 핑계대고안 하고 뭐또 다른 여, 여타의 핑계를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이 약하니까 근데 그거를 정당화한다그그 그건, 그건 신자로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 신자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미 육신과 사망과 죄와 율법과 모든 사단과 이런 얽매임에서 자유케 된지 하고. 그리스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인데, 평화를 누리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그 그 평강을 누리는 자들인데,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에? 자기 그 희로애락, 오욕, 칠정을 칠정을 채울 일이나, 하고. 그 그건 이 사회적인 특성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이이 이, 이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누리는 사도성을 누리는 이 교회의 특성을 모르는 거죠. 스스로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복음 증거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일로 인하여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체된 자들이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떻게 힘을 모아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시에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것은 지체된 자들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위한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억지로 꾸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형제라고 꾸미는 것은 기만하는 일이고 자신이 말한 내용도 다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행에서도 다 그런 것이, 이, 것이듯이, 환란때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성신을 의지해야, 의지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취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도 마음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헌상을 해도 마찬가지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그 누구를 봐달라고, 여기서 뭐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나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말을 한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많은 번역을 하고 수많은 그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눈도 나빠졌었는가봐 건강한 눈을 바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이, 오늘의, 그, 그, 주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그, 그것에 비하면, 내가 한 수고는, 뭐, 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 100% 공감해요. 제가 뭐, 열심히 뭐, 한 것도 없는데, 눈병이 나, 서 눈, 어려움이 겪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한일 때문에, 이 눈, 이좋아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절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했다. 이거 절대 꾸밀 수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다 하셨다는 인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배우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취급하냐? 나를 장로로도 안 세우고, 뭐 집사로도 안 세우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죽을 노릇이에요. 이게 주님의 그큰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늘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도 마음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박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한 시각을 바로 갖는 것은 매우 신자들에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비춰주심이 있습니다. 종말로 강화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내가 언제 가난한 주님이 목에 갇혔을 때, 뭐 굶, 굶주렸을 때, 뭐 옷을 벗었, 뭐 헐벗었을 때, 그걸 한 적이 있냐? 근데 그 아주 형식적인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거 안 했는데. 근데 한 사람들은 저는 한게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이 하는 지 왼손이 모르게 했으니까. 주님께만요. 이 교회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신이 충만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 <웃음> 증거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참조하시고요.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국가적인 박해와 그에 대응하는 교회의 기도에 대해 봤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찬성하고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맞아야죠. 그 제네바 요리문답에도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을 그 거의 반영한 벨직 신앙 고백서에도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제, 제네바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에도다 그게 나와 있고요. 공위에서 벗어나고 불의한 일에 판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마땅한 정론을 통하여 적법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듯이 그, 그렇게 한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역사적인 요청에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조차도 그냥 국가 권세로서 그 존중해주는 태도를 취했잖아요. 이 사단의 자식이 이제 하나님을 왕국에 와서 차지하고 함부로 하네. 그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조차도. 아압에 대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도인으로서 그 품격과 풍미를 잃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 정상한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도의 속성을 발휘하는 세상으로서의 자태를 드러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드러내는 게 아니죠. 계속 드러내면서 그 충만한 데까지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리도인의 삶은 단순히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의 속성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있기에 아주 넘어지는 불안함이나 불안정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그그 그 수준이 뭐냐? 명경지수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요. 외적으로는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하루에 7,000명, 8,000명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냥 걸릴까 봐 두려워 가지고 할 일도 못 하고, 나아지도못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적법하게.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연약한, 아, 아직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완전지 못한 모습이 있기는 해도, 그런데 빠지는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국가적인 불이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할 수만 있으면 교회적인 장성과 완성을 지향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그 전투를 신령한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을 보인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그런 것들을 쓰셔서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향한 진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 전투원으로서의 부그 품격과 자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고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 또 한편으로 교만한 마음을 접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걸 다 했어도 공로를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거요